냄새가 엄청납니다. 음. 일단, 탕수육 냄새가 너무 좋게 들립니다. 아유, 나옵니다. 와, 대박. 엄청 따끈따끈해. 오늘 브이라이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먹을 탕수육 복장면. 와우. 식기장을 빨리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7층까지 가네?